그 감수 1분열의 특징은 그 염색체가 분리되는게 그 상동염색체고 감수 2분열은 염색분체가 분리되는거잖아요 음. 그래서 염상동염색체고 이는 염색분체라고 음. 분체 라고 하시고 어 그래서 여기 비분열이 일어났을 때그 핵상을 써보면 그,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핵상이 원래 일어나는 것보다 항상 작거나 커야 돼요. 그래서 n-1, n-1, n-1, n-1. 이렇게 되고 그 감수 2분열일 때는 그 핵상이 n 정상인 데는 그렇게 하고 하나가 모상되는 거니까 이렇게 다타날수 있어요. 좋 음, 네, 그래서 이제 그상 연습제를 이번에 해보면 상 연습제 a, a를 해보면 어 이거는 그 이렇게 A, A, A, A, A, 음에 A, A, 없고 A, A, A, A, A, A, A, A, 이 A, A, 분열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A, 요 그리고 이번에 성염 A, 체인 XY를 해보면 얘는 x, y 똑같이 x, y, 0, 0 이런거 지고 얘는 x, x, 0, y, y 또는 y, y, 0, x, x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이 x와 x다시를 또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x와 x다시 x와 x다시 0, 0, 여기는 x, x, 0, x-, x-, 또는, 바꿔서, x-, x-, 0, x-, 이렇게 볼수 있는데, 이렇게 보면,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나는 거는, 이처럼다 동형, 아니, 2형 e 접합으로, 서로 다른 유전자가 안 나오고, 그니까, 2형 e 접합으로 나오고, 서로 다르게 나오고, 네. 그, 감수 2분열을 보면, 각각 이렇게 보듯이, 똑같은 게두개 나오기 때문에, 동형 접합으로, 나오는 걸 보고, 이제 그, 감수 1분열인지, 감수 2분열인지, 쉽게 확인해야 되겠요 m a